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음. 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뭐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어,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음. 저하고 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아, 저희 와이프한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냥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어 건강에 대해서 한번 뭐 배울 점이 있으시면 또 배우고 어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하여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한 3주 거의, 3주 거의 한달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제 직장에 회사에 갔다 와서 이러고 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대요 음 제가 이제 뭐 이런 동영상을 찍고 이제 병적인 부분들 돕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간에는 어떻게 하든 이제 그제 집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집, 제 집사람은 잘 몰라요 뭐 이런 치료 방법이나 치료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이제 그 동안은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는데 하루는 갔다 왔는데 이제 본인이 좀안 좋다고 좀 심하게 안 좋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머리가 막좀 어지럽고 어좀 어지러운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안 좋은 것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어지럽고 뭐고이막 흔들리고 막 이쪽이 아팠다가 이쪽이 아팠다가 막, 막 옮겨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왼쪽 목으로 이렇게 막 피가 팍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도 한 번씩 들고 또 갑자기 종아리가 막 땡땡하게 왼쪽 종아리가 이제 왼쪽 목하고 이제 왼쪽 종아리가 막 뭉치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몸의 컨디션 자체도 정상이 아닌 어떤 평상시 어떤 그런 컨디션 상태가 아닌 그게 어떻게 보면 토탈 붕괴예요. 완전히 뭔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증상이 오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어 영어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저 회사에서 좀, 어, 이제 과주만 일을 한것 같아요. 그니까 러뭐 이렇게 일보다 더 오래 써 있었대요. 그니까 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오래 써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한 2주 정도 2주 3주 정도 계속 갔다 보니까 이게 피가 너무 떨어지면서 어, 하여튼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일단은 그 처음에는 이 제가 제 이렇게 바라보기는 아뭐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뭐 모래주머니 좀 채워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것 같아서 이제 머리도 눌러봐라 물병도 이렇게 해, 해보라 하고 이렇게 다리 조작도 해보고 머리 주머니도 간단하게 채웠는데 이게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방법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이제 뭔가 약한 약하다 이제, 이제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그런 어, 느낌이 왔어요 그니까 러 그동안에는 그냥 뭐 머리 주머니도 뭐한 100g 정도 이렇게 채워 갖고 이렇게 진내게 하고 뭐그 정도만 100g 정도의 모래주머니만 적용해서 이제 몸이 유지가 됐는데 아 이번에는 느낌이 100g을 채웠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에도 채우고 왼쪽 발목에도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통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사람이 정상이 이제 막기침이 계속 나오고 어지럽고 속도 불편하고 이제 왼쪽 종아리가 자꾸 뭉치고 이제 왼쪽 목도 빡치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복합적인 증상들이 이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왜이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막 뒤죽박죽이 됐다. 머리가 어지럽고 때로는 아프고 앞쪽으로 쏠리고 뒤쪽으로 쏠리고 저희 집 사장이 원래 머리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머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피가 좀 많이 떨어져 갖고 그 왜냐하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안 좋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막 영유성 식도염부터 시작해서 막 소화불량 잦은 체기 이런 것들 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달고 살았는데 몸이 원래 안 좋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예요 뭐 그동안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가 됐는데 그니까 하여튼 완전히 한번 붕괴가 됐다, 이런 느낌이, 어,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됐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뭔가 판단,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창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막 난리가 나다, 머리가 뭐 어떤 단편적으로 뭐 오른쪽 머리가 아프다, 왼쪽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픈 개념이 아니라 막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막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상하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거나 지금 창자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 그러니까 창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얼핏 판단하기는 이제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과 대장 쪽으로 많이 이동되면서 대장이 순간적으로 어떤 뭐 그때 한 2주 3주 정도 좀 무리한 일을 하면서 대장 쪽이 좀 많이 커져 버렸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는 일을 보고 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오른쪽 소장 쪽도 약간 커져 있는 것 같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대장 쪽이 커지면서 가스가 정상적으로 안 올라오니까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침이 자꾸 기침이 자꾸 나오고 자면서도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지금 뭔가 가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 그왜 그런가 하면 가스가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로 그러니까 왼쪽 복부에서 이렇게 적정한 압력 있잖아요 5.5 대 4.5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왼쪽 창자에 가스가 5.5가 있고 오른쪽 창자 혹은 대장 쪽에 4.5가 있을 때 왼쪽 창자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스를 밀어 올려주는 힘이 가장 적절하게 작동이 되면서 가스가 잘 빠져나온다 근데 이게 5.5 대 4.5가 아니고 이제 대장 쪽이 커지거나 오른쪽 소장이 커지게 되면 이제 4대6 혹은 3대 7로 바뀌게 돼요 왼쪽이 3 오른쪽이 뭐7 이렇게 되면 이제 대장 쪽으로 가스가 자꾸 이동하면서 이제 왼쪽 창자에 가스가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이렇게 밀어 올려 주는 약해 힘이 가스를 밀어 올려 주는 힘이 약해지면 이제 목에서 이렇게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 나오면서 이 기관지를 자극하면서 혹은 폐로 살짝 흘러 들어가려는 성향이 생기면서 기침이 나거든요. 그죠? 어. 그러니까 기침 정상하고 머리가 막 혼선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서 제가 아, 이게 지금 창자에 지금 큰 문제가 나타났다. 큰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그 아,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침이 이유 없이 기침이 날 때는 제가 동영상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리 조작을 몇번해 줘라 일단은 그 오른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 두번 눌렀다 들었다 해서 다리 조작을 몇번해 주고 나면 기침이 살짝 사그라드는 좀 잦아드는 어떤 그런 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일단은 이제 또 머리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하게 되면 창자의 팽창이 일어나는 체하는 증상을 만나게 되면 머리가 막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메스 꺾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다 두통이 온다 이거는 거의 창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채워서 모래 주머니를 채워서 오른쪽 창자 혹은 대장에서 왼쪽 소장으로 가스를 끌고 와서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왼쪽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채우게 됩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일단 왼쪽 다리에는 모래 주머니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자, 이거는 하나 정리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폐의 비대칭을 찾아봐야 됩니다. 폐의비 기침이 난다라는 거는 상자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폐도 짝짝이가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폐도 지금 한쪽 폐는 커져 있고 한쪽 폐는 작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죠 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건강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 동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거의 이해를 못 하시니까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난다 이라면 일단은 폐, 폐가 폐 짝짝이가 돼 있다는 것과 창자에서 가스 이동이 잘안 되고 있다는 걸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시, 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폐가 짝짝이가 되 있는데 과연 어느 쪽 폐가 크고 어느 쪽 폐가 작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폐가 짝짝이일 경우에는 정상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이제 왼쪽 목이 이렇게 왼쪽 목이 아프면서 왼쪽으로 피가 팍 치솟는 어떤 그런 느낌과 함께 그러니까 이걸 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있는데 가슴 쪽에서 왼쪽 목을 타고 피가 막팍 치솟다가 갑자기 가라앉았다가 또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갑자기 팍 치솟다가 그리고 왼쪽 목도 아프고 왼쪽 머리로 피가 팍 솟았다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불규칙적인 어떤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작아진 쪽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신경통적인 증상들이 동반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폐가 작아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사람의 상황에서는 왼쪽 폐가 작아지면서 왼쪽 폐가 어떤 정상치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기에서 어떤 더 작게 되면 이게 폐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툭툭 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폐가 이제 반대쪽은 커지게 되는데 반대쪽은 폐가 더 커지면서 이제 뭔가 규칙적인 규칙적인데 정상치보다는 속도가 느리면서 정상보다는 속도가 느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폐가 작아지게 되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틱튀는 틱, 틱, 틱 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의 어 혈액순환을 동반한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쪽 폐가 작아졌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통을 이렇게 딱 반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이 코, 입 이렇게 가슴 가운데로해서이배 가운데, 다리 사이로 이렇게 딱 반통을 갈랐을 때 어떤 신경통적인 증상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아리에 쥐가 난다. 이것도 신경통적인 증상이에요. 뭐 골반, 고관절이 아프다. 이것도 약간 신경통증 증상이 무릎이 이유없이 아프다 혹은 이렇게 뒤에 오금 무릎 뒤에 이렇게 종아리 뒤쪽에 오금이 저린다 이런 것도 약간 신경통증 증상이고 뭐 손가락이 막 손가락이 뻐덕뻐덕하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툭툭 튀면서 이렇게 뻐덕뻐덕하다 이것도 신경통증 증상이고 이빨이 아프다든가 갑자기 막 귀가 찡 하고 아프다든가 머리가 막 쥐어 뜯듯이 이렇게 통증이 온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쇄골 밑이 아프다든가 등이 아프다든가 겨드랑이 쪽이 약간 뭔가 미묘한 신경통증인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통증이 신경통증인 증상은 아니에요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미묘한 통증도 있는데 뭔가 이 불규칙적인 어떤 순환, 혈액 순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경통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그 종아리에 쥐가 나타나는 게좀 약간 대표적인 건데, 어 하든 뭐 턱이 아프다, 턱뼈가 아픈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턱에 무슨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턱뼈가 아프다. 또뭐 이빨에 어떤 염증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빨이 아프다. 이런 거 있어요. 또 이게 갑자기 뭐 눈이 이렇게 좀 쪼여든다 이런 거 있어요 어. 하여튼 요런 게 이제 폐가 작아진 어떤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게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목, 목이 아프고 머리 쪽으로 막 불규칙적으로 피가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종아리가 막 뭉치고 이거 보니까 지금 왼쪽 폐가 작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왼쪽 발목에 창자 문제 때문에 왼쪽 발목에도 모래주머니를 걸어야 되고 지금 왼쪽 폐가 작아져 있기 때문에 왼쪽 손목에도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왼쪽 폐를 좀 크게 만들어야 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판단이 일단 세워졌어요 이제 모래주머니를 채워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로 진행이 됐는가가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뭐 양말로 된 걸로 한 100g 150g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채워 봤는데 이렇게 안 먹히는 거예요 기침이 안 잦아들고 그러니까 하루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기침이 안 먹히니까 제가 막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증상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는데 보통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때그 이제, 이제 모래주머니가 굉장히 조금 주의를 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뭐 40g을 차세요 50g을 차세요 뭐 이렇게 아주 약하게 알려 드려요 그죠? 어, 그것도 하여튼 여러분들또막 욕심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떻 하든 두려운 마음에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적용하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 통제가 되니까 일단은 조금 일반분들보다 좀더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0g 정도의 모래주머니를 왼쪽 발목과 왼쪽 손목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도 약한 80g 정도 이렇게 채웠어요 채웠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기침이 안 잦아들고 종아리 문제나 이런 목 문제나 머리 어지러움증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지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아직 이렇게 심하게 아픈 사람이 아니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머리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직장에 가면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돌봐야 되고 유치원이다 보니까 애기들 돌봐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동료 교사들이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못 차겠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 더 나빠지고 집에 와서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자꾸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폐렴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야 이거 한번 모험을 걸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증상이 심각하게 발생이 됐다 이런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야 이게 도대체 중량을 얼마나 걸어야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걸 저희 집에는 이제 모래주머니가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용하던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저희 딸아이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집사님 원래 사용하던 거 있고 해서 막 이런 걸막두개두 두 개를 막한개 갖고 안 되니까 120g 짜리를 두 개를 오른손에는 그냥 한 80g 정도 걸어 놓고 왼쪽 손에다가 한두 개를 걸고 왼쪽 발목에도 두 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240씩 이렇게 걸었는데 조금 좋아지는데 아,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조금 좋아지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야. 그래도 안 멈추는 거예요. 자꾸 종아리가 뭉치고, 막 여기가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막 벽에다가 막 머리 눌러라, 막 오, 왼쪽을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서 바람 불고, 자, 우리가 폐가 작아진 쪽은 자꾸 이렇게 어떤 무게, 무거운 걸 잡아서, 이제 모래주머니도 왼쪽을, 그러니까 왼쪽 폐가 작아졌으니까 왼쪽 손에 무거운 걸 걸어서, 왼쪽 폐로 피가 많이 도로도록 해서, 왼쪽 폐를 크게 만들어야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손에 이제 자꾸 무거운 걸 걸어야 되는데, 아,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아무리 옆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자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사람이 뭐 자는 동안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몇 그람을 채워서 재워야 될지, 또 집에 있는 동안엔 또, 그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외출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모래주머니 두 개씩 두 개씩 채웠어요 뭐 오른손에는 한 80g 걸어놓고 왼손에 이제 120g 짜리 막두 개도 걸고 또 어떤 때는 세 개도 걸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은 살아나는데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증상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 어지럽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한번 모험을 걸기는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두 개를 걸어놓고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이브, 이제 저희 집은 모든 그, 저희 딸이나 이제 이부자리를 조정해서 베개를 빼고 잡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부자리 조정한 데서 자는데, 누웠는데 이제 기침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기침을 이거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아,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 500g 저희 딸아이가 항상 운동할 때 사용하는 그 500g 짜리 이 모래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왼쪽 손하고 왼쪽 발목에다가 채웠어요 왼쪽 손하고 왼쪽 발목에다가 채우니까 채우고 거기다가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따라 하라고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당한 저희 가족이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방법을 흉내를 낸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해 봐야 되겠다 이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정상이 저희 집사람처럼 이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방법을 스,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500g이라는 게 이거 500g 모래죠물이러면요 500g, 뭐, 1kg, 반, 1kg에 다반절된 500g인데, 이게 가벼운 중량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자고 착용을 하고 잠을 잤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원래. 정상인들도, 정상인들이 왼쪽 뭐, 팔목에, 손목에다가, 이런 걸 차고, 왼쪽 손목에만 차고 잤다. 다음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한쪽 폐가 심하게 커져버리면, 아, 작아져버리거나, 반대쪽이 커져버리면 이걸 차도 문제가 안 생겨요 희한한 게 신기한 거야 그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침이 도무지 안 멈춰서 이제 500g을 왼쪽 손목하고 왼쪽 발목에다 걸었어요 오른손에는 80g을 이렇게 그냥 걸어둔 채로 놔두고 그러니까 양쪽 손에다 다 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커져 있는 쪽에는 한80 정도 왼쪽 손목에 왼쪽 발목에는 500g을 걸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안돼고 내가 오늘 잠을 안 자고라도 이 사람 살려놔야 될것 같아서 그래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멈추는 걸 보고 확인하고 아이 사람 또 잠재 수면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잠을 그날 되게 늦게 잤는데 제집사람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머리 주머니를 채웠는데 기침이 좀 잦아들어요 500g을 딱 채웠는데 기침이 순간적으로 잦아 드는 게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 기침이 좀 잦아 든다 라는 느낌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잦아 드는데 한 번씩 하더라고 또 그게 도저히 안 돼갖고 저희 집에 그 1.5L 물병이 있거든 1.5L 그러니까 그 물병인데 그 환타병에 들어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L가 아니고 1.5L 물병인데 그걸 이렇게 왼쪽 가슴, 손, 왼손에 잡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누, 누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제 물병을 잡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기침을 하니까. 그러니까 1.5L를 왼손에 잡고 이렇게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꼭붙들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기침이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거 따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대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왼쪽 폐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져서 보통 사람들 60g 뭐 50g으로 이렇게 통할 것을 이 사람이 지금 500g 모래 주머니에 1.5kg 물병을 잡고서야 기침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지 못한다면 라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부부관계가 아니고 전혀 별개 관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그냥 기침이 안 멈추면서 결국은 한쪽 폐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반대쪽 폐는 완전히 커져 버리면서 혈액순환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가스도 오른쪽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완전히 몸이 붕괴되어 버려요 붕괴되어 버려요 그라 일단은 다행스럽다 일단은 무리수를 뒀는데 일단 기침이 멈추면서 이 사람이 몸이 편하다라고 물병을 잡고 있으니까 아 몸이 좀 편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제 됐다 싶더라고요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하여튼 그날은 하여튼 기침을 안 하고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회사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벗어놓고 가는 거야 그 회사에 나갔는데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어땠냐 이제 저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또막 피가 치솟고 막 어지럽기 시작하고 종아리가 뭉치기 시작하고 컨디션이 또확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막 겁이 나서 자기 내가 대처법을 좀 가르쳐, 가르켜 줬거든요. 어, 최대한 왼손에 무거운 걸, 가방 같은 거, 이제 핸드백이 있으니까, 여자들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버스 탔을 때나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나 왼손에 자꾸 무거운 걸 잡아라. 왼손에 자꾸 무거운 걸 잡고, 오른팔은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줘라. 이렇게 왼손에 무거운 걸 잡고, 왼쪽 폐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왼손에 무거운 걸 잡고, 오른쪽 폐는 커져 있으니까, 오른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라. 그 자꾸 하라. 이래,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막, 왼쪽 머리로 피가 팍 췄고, 막, 왼쪽 목이 막, 땡기고, 종아리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겁이 나니까, 그걸 한 거예요. 하면서 집에 온 거야. 이제 자기도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제 집사람도. 제 집사람도 이제, 조금, 성격상 이렇게 약간 둔해요.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둔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파도 잘 아픈지도 모르고 심하게 아플 때야 아 제가 좀 이상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이 너무 큰 변화가 오니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하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 내가 바로 모리주머니 채우고 그러니까 이 생활이 한 일주일 동안 반복이 됐어요 집에 돌아오면 머리 주머니 차고, 한 번씩 물병 잡고 있고,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되고,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고, 직장만 나가면 망가지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 그 생활을 거의 한 일주, 이주 정도, 한 열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설득을 해야 될것 같아서, 여보, 당신, 이제 머리 주머니 이제 직장에서, 오느 주머니 차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해야 될것 같다. 어? 지금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받아들였어. 이제 서울에 저기 어디야? 저 고속터미널인지 거기 이렇게 악세사리 파는 이렇게 내가 <웃음> 가서 제일 무거운 악세사리 팔찌 같은 걸뭐 이렇게 돌돌 돌 형태로 된 구슬 구슬 팔찌를 이렇게 사왔어요 두 개를 그것도 막 막 뒤져갖고, 또 무거운 팔찌는 또잘 팔질 않아요. 또막 물어서 물어서 이제 구해왔는데 두개 합쳐보니까 거의 한 55g 정도밖에 안 돼요. 두개 엎쳐봐야. 그래도 그거라도 이제 고맙더라고. 어두 개를 구해왔어. 그러니까 그 구해서 이제 왼쪽 손목에 차고 온 거야. 그 하여튼 또그 다음 날 이제 자기가 이제 왼쪽 손목에 차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 전날 하고 이제 그 전전 전날보다는 확실히 덜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느꼈으니까. 아, 분명 히 50g이라도 차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훨씬 덜 하더라.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닌데 막 갑자기 팍 치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거는 좀 약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집, 저하고 저희 집사람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세미나 나오는 우리 조개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왠가 하면 이제 남자들이야 뭐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모래주머니 착용해도 이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출했을 때는 막 이런 거 차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팔찌나 시계나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이렇게 뭐, 재봉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패션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동전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팔찌, 이제, 모래주머니 형태의 팔찌를 만드는 데는 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형태, 어떤 디자인의 어떤 그런 모래주머니를 찾아서,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되면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서 지난해 막 스마트폰 이용해 갖고막 인터넷에서 뭐 팔찌 같은 거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막 전에는 뭐 팔찌 보류 좀 착용해야 된다 하면 막 아예 막 씨알도 안 먹혀 안 된다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한번 당해보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55g을 차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주, 거의 한달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 정상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타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그라들었고또 집사람이 이제 이런 과정을 겹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이렇게 감지되었을 때느꼈어요 느껴졌을 때적각적으로 왼손에 물병도 잡고 또막 흔들어 주기도 하고 또오른팔은 흔들면서 바람을 불기도 하고 또 오른쪽 머리 꾹 누르면서 바람 불고 자 왼쪽 폐는 작아졌으니까 왼쪽 머리는 그냥 바람 불지 않고 꾹 눌러주고 그죠? 자 오른쪽 머리는 바람 불면서 눌러주는 거는 오른쪽 폐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머리를 누르면서 바람을 불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작아져요 왼쪽 폐은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순환이 잘안 돼요 틱틱 틱, 뭐 틱현상처럼 이렇게 틱틱 틱 이러면서 순환이 잘안 되면서 이쪽은 막 불규칙적으로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그 머리 끝까지 잘안 올라와요 그러게 지그시 눌러주면 이렇게 펼쳐지면서 피가 약간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하고 또막 뒤통수도 누르고 이마도 누르고 헤드뱅도 자, 스스로 막 하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빨리 움직이는 그 행동이 벌써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니까 이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약 20여 년 전에 이런 상황에 걸려들었었어요. 20년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사람이 최근에 겪었던 이런 상황에 걸려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했던 거죠 심지어 병원에 가도 의사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을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 하든 자 문제는 여러분 저도 20년 전에 그런 경험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회복됐지만 저집 사람이 얼마 전에 약한달 전에 이런 상황에 거쳤고 또 이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모르죠 상황이 뭐 30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그걸 지금 잘 해결하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 잘 몰라서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전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죠? 100년 안팎으로 모든 사람은 무너지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이 걸려서 죽는다 뭐 무슨 병이 걸려서 죽는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지만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강적으로 죽는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균형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암이 생기고 손에 위축증이 생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이 생기고 그런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런 모든 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 그냥 그냥 객관적으로 봤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혹 어떻게든 이 방법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하여튼 저 오늘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들 그, 그 방법 적으로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500g을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0g을 착용해야 되고 어떤 분은 200g을 착용해야 그 조심스럽게 해야 돼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왜 자는 동안에 이런 무, 무거운 머래 주문을 차고 자면 잠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해 버리면 이게 완전 독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어, 당신 동영상에 보니까 이런 이런 얘기 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따라해 봤더니 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문제는 이제 제가 매주 1일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세미나에 이제 사람들이 뭐, 아, 여러분이 오셔요. 뭐, 기존에 이제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신규로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 세 번씩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세미나 진행한 지가 벌써 이제 뭐한 1년,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래요. 그,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제, 그냥, 어, 소망이라 그럴까, 비전이라 그럴까, 어떤 꿈이라 그럴까, 어떤 세미나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알고는 있어요 아, 아 이분들을 진짜 제대로 도와드리려면 세미나를 할수 밖에 없구나 그냥 동영상만으로 이게, 이게 제가 뭐 자꾸 말씀드리면 간단한 정상들은 그냥 뭐 동영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또 많이 있는데 이제 몸이 심하게 이렇게 붕괴되고 심하게 망가지신 분들은 혼자서 동영상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변화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셔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를 이제, 이제, 조교. 그러니까 뭐, 학교에 가면 뭐, 뭐, 교수분도 계시고, 조교들이 있잖아요. 어, 조교들이 이제 교수분들 도와드리고, 막뭐 이렇게 하는데, 어, 조교들을 이렇게 조금 세우고 있습니다.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분들이 이제, 저 혼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 그러니까 보통 세미나에 오면 보통 뭐, 열세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13명, 15명을 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아, 내가, 너네들 내가 진짜 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존에 오시는 분들, 조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뭐 전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상담을 통해, 아 서로서로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자기 발전도 이루어가면서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이나 이렇게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오고 궁금한 점들을 자꾸 물어보면 이제 조교들은 먼저 알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조교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계속 매주마다 오면서 또 최근에 이제 변화되어 가는 세미나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어, 조교들이 조교들끼리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감사하고. 근데 하여튼,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한두 분에서 세 분, 뭐 적을 때는 한 분도 오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괴리감이, 차이가 이렇게 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유가 아, 진짜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을 한번두 번으로 이렇게 한번두 번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고자 함이 아니라 야 이분을 어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전형적으로 이제 비대칭을 찾고, 뭐, 모래주머니 어떻게 착용하는지, 이제 요 정도를 배워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하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물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이제, 근데 그분들은 정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구 노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는 건 어떤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제 정상이 아주 심하신 분들, 좀 개,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제가 보통 이제 설득을 좀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어떤 설? 왜 설득을 하냐 하면 이제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설득은 하진 않아요. 근데 증상이 제가 보기에는 야이 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돕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게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이분 혼자서는 이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야. 솔직하게, 야 세미나 계속 오셔야 됩니다. 세미나 계속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오시고 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주중에 전화 한 통화 정도 전화를 이제 상담을 전화를 드려서 운동은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 확인차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세미나도 오고 전화 상담도 받고. 세미나도 오고 전화상담도 받고 해서 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을 실력이 될 때까지는 세미나에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정상이 심하십니다 근데요 현실이 이래요 한열명 정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제가 막 설득을 합니다 진짜 난 돕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막막 세미나에 오고 가는 게 이거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인가 하는데 근데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세미나에 계속 오셔야 됩니다 오고 또 조교들하고도 좀 관계를 맺고 <웃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해야 이 병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 열분 중에 현실적으로 한분 내지 두 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여덟 분에서 아홉 분은 제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저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아, 이분 진짜 제대로 배우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 변수들이 요인들이 많아요, 진짜로 막 지방에 계신 분들, 뭐저저 저 경상남도 있고 전라남도 있고 뭐 강원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요? 해 그런 변수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세미나나 이렇게 이거 외에는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 조교들 중에 한분한분 한분 계신데 이제 집이 저 전라도 쪽이에요 이분 아예 서울로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원래 서울에 학교를 다녔던 분인데 세미나에 더 열심히 참석하려고 집에 있다가 전라도 쪽에 있다가 아예 서울로 올라 이렇게 서울 주변에 경기도 쪽에 친척집에 머물면서 매주마다 세미나를 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아프신 분들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 그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이 병을 바라볼 때 저도 이제 제 평생 짧은 인생 가운데 거의 절반 그러니까 한 20년을 병마와 싸우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인생을 해보였는데 우리 저교어 분들이나 이제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서 죽게 된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한국분들 보면 40대, 50대쯤 들어가면 남자들, 특히 남자들,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전부 다 헬스장,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쪽으로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하기는 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헬스장을 가는 거예요 갔는데 또 가서 또 꾸준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좀 하다가 에이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약이나 먹자 좋은 음식이나 먹자 이러면서 막 이제 다른 대안들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40대 50대 되면 본능적으로 느껴요 내 몸이 이상해져가고 있다 젊었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그 몸이 밸런스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폐가 커져가고 있고, 작아져가고, 창자도 막, 대장이 커져가고,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전부 다 대장이 커져요. 그건 현실이에요. 심장도 커지고, 폐도 커지고, 대장이 커지면서, 수화불량이 나타나고, 막,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고, 대장에 막, 용종이 생기고, 직장에 SN 결장이 팽창이 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이를 먹으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는데, 근데 무방비로 당하는 거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야 우리가 사람이 100년을 산다 그러면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한 중반쯤에 한 1년 정도를 더도 덜도 말고 1년 정도를 자기 몸을 살리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봐 보면 사람들한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1년 정도. 그러니까 100년 중에 1년 정도는 자기 몸만 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그리고 자기 몸을 컨트롤 할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시간. 그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어떤 이 치료 권리를 이제 여러분한테 동영상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1년 정도를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실력이 생겼다 자 그래 되면 이제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 꿈이 있다 제 목표가 있다 저는 제 인생 100살 될 때까지 현역에서 뛰는 거다 제 목표는 그니까 러 그러면 이제 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는 충분히 충족이 되겠다 그러니까 60세 때 은퇴하는 게 아니고 70살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100살까지는 현장에서 현역에서 뛰다가 100살 넘어서 이제 뭐내 기력이 다 하고 이러면 이제 은퇴를 할 건데 뭐그 이후에도 계속 기력이 있다라면 내가 뭐 105, 110살 될 때까지도 계속 현장에서 뛸 거예요 저는 그냥 죽기 직전까지 나는 현장에서 뛸 건데 문제는 현장에서 뛰려면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겨도 내가 스스로 회복을 시킬 수 있고 병이 생겨도 스스로 그 병을 치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라 이제 그런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실력을 키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참 동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또그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몸에 자꾸 적용을 해 보면서 배울 거 배우고 세미나를 통해서 지식을 계속 쌓아가고 또 이게 렇 가스 이동이나 창자 팽창을 푸는 방법이나 어떤 폐를 조정하는 방법이나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정상화하는 방법이나 비대칭을 대칭으로 맞추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1년이나 시간을 걸쳐서 쭉 배워서 실력을 키워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그 보이는 행동 방식이 그래요 동영상도 보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사일도 돌보고 애기도 돌보고 모든 걸 하면서 내 병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래요 과연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망가져버린 내 몸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희 조교도라고도 가끔, 조교들은 제가 조금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그냥 얘기도 더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너네들 생각은 어떠냐? 과연 이게 학교 생활하면서 이 병, 심각하게 무너진 내 병을,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다 동의 조개들이, 저희 조교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교들 중에 학교를 다니다 휴학기를 낸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직장생활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또두 명이 있고 그러니까 안되니까 안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되니까 아예 시간을 그냥 내 몸을 살리는데 올인 하자 그러니까 학교도 일단 멈추고 일단은 내 몸을 살리는 실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다시 직장으로 다시 학습, 학교로 돌아가자 나는 이이 이, 이 친구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100년 가운데 1년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을 투자를 하자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좀 남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서 명예를 쫓아가면서 좋은 직작 좋은 스펙을 쫓아가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기 보다는 1년 정도는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 건강에 대한 지식도 쌓고 실력도 키워서 내 몸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서 그리고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세상으로 나가자 라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받아들인 친구들이 이 조교들이 그러니까 이뻐요 제가 이쁘고 더더 가르쳐 주고 싶고 동영상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그 친구들한테 저는 얘기를 해줘요 야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치료 과정에 가스 이동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다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충분한 지식이 베이스에 깔려야 되고 또 경험이 따라가야 돼요 경험이 따라가야 되고 경험이 없으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니요 주변 분들한테 야 이거 해봐라 조, 좋다 따라해봐라 이러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안 듣잖아요 그죠? 안 들어 먹어요 왜? 경험이 없으면 안아파 본 분들은 이런 것들 해보라 그러면 뭐 그게 뭔데 뭐 이런식의 반응이야 그래 어떤 자기 몸을 위해서 1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2년을 투자할 수 있는 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인생을 더 건강을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몸을 통제를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조교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어, 뭐, 키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어 자, 조교들 세우고 있고, 세미나에 오시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교들도 있고 저도 도와주고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만 그게 그러니까 뭐 13명 15명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한테만 막달라들어어 선생님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이런 물어보면 그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 드려요 그날은 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이러면 이제 조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저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조교들끼리도 이렇게 막 단톡,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 서로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미나를 오면 이제 그런 그런 뭐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좀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또뭐 비대칭도 찾는 것도 있고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모래주머니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면 예 뭐 한번딱 정하면 그걸로 계속 가느냐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래주머니는 우리가 병치료하는 동안 수백 번을 바꿔쳐야 돼요 수백 번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처음에 설미나한번 와서 모래주머니 어떻게 차는지 딱한번 알고 나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물론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오른쪽 비대칭이 언젠가는 왼쪽 비대칭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 중간에 어떻게 멈춰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가야 되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오늘 뭐, 하여튼, 그래, 앞으로 세미나가 이제, 우리 조교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 뭐 꿈이랄까 이제 비전이랄까 이제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세미나를 내가 직접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저교들이나 대신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런 어떤 희망 그런 기대를 갖고 저 그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시면 그조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잠깐 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저 혼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돌보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야 내가 열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열 사람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명한 한 명의 조교들을 키워내면 이제 그걸 성법번식이라고 러죠 성법번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을 전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활용을 잘 해보시고 이제 동영상을 또그뭐 지금은 동영상을 통해서 뭐 간단+ 간단한 정상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도 해가고 또 정상적인 생활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언젠가 여러분 몸이 저희 집 사람처럼 아까 얘기했던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도와주니까 이제 몇년 동안은 건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 과도한 일을 통해서 확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현,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6살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저희 집 사람은 뭐 저희 집 사람도 뭐 원래 아팠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이상해져 버렸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뭐뭐한 며칠 스트레스를 막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 몸이 이상해져 버렸다.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무너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복구가 안 돼요 그걸 파, 균형을 바로 잡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여러분 몸이 심하게 무너졌을 때이 세미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라 제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조교들이 있으니까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근데 조교들도 같이 저를 돕고 있고 어, 여러분들 조교들 좀 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어, 그리고 또좀 봉사적인 측면에서 조교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그분을 조금 이렇게 좀저 관리를 해서 어, 좀 봉사활동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또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에 대해서 하여튼 뭐 세미나 참가비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제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제가 그래요. 어떤 뭐,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뭐, 크거나 작거나, 큰건 아니에요. 사실 큰건 아닌데, 크거나 작거나,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 동영상을 많이 찍고 있지 못합니다. 자꾸 찍고 있지 못하고, 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한분한분 한분 주중에 통화를 다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번 오면 한번 통화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야 또한번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뭐 열몇 열 분이 오시고 또 기존에 제가 또 돕고 있었던 분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막 통화를 해주다 보면 제가 막 삶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자꾸 못 올리게 되고 막 제가 몸이 막 지쳐가고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분들 좀 죄송, 동영상을 못 올리는 게막 죄송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어떤 그 후원해주시는 분,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하는 길은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도와가고 또 자주, 자주는 못 올리지만 어떤 끊이지 않고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 한 번씩 올려드리는 게, 어, 아 그게 제가 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래여 동영상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아, 제가 좀 많이 지쳤어요. <웃음> 아그 에너지가 이렇게 뭐, 너무 타버린다,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번아웃 된다, 뭐, 어떤 이런 개념에. 제가 조금, 그래서 좀, 그, 그러니까 조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아이고 나 혼자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세미나도 잘 적극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나중에 심하게 아파지면 또 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